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관련 주어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고 어, 요 관련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기판을 보시면 요 요게 아주 작은 뭐 돋보기 가지고 이제 쳐다봐야 될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어이 소재가 바로 이게 적층 세라믹 입니다 얘가 스마트폰에도 약한 1000개 tv에 2000개 PC에 1200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 소자가 바로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고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ECM,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RF-SAMI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RF-SAMI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종목들 아홉 개의 종목입니다 R.F.세미가 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아모텍, 대주전자 어, 이세 개가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어, 실적이 이제 안 찍히는 기업이죠. 이 R.F.나 아모텍 같은 경우 이제 적자 상태인 기업이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상당히 가볍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R.F.세미가 400억대로 가장 낮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그리고 아모텍이 3천억대, 대주가 1조 5천억, 어, 그리고 윈텍 어, 이 놈이 이제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었다가 이제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어, 나머지 이제 아모텍이나 대주전자 코스모는 바로 이제 한 3%만 더 상승해지면 신고가를 쓰면서 이 MLC c 관련 주들이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어, 그런 위치에 있지만 어, 또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꺾일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PBR이 가장 높은 10배 수준에 있습니다. 평균은 3.7배 수준대이고. 이 대주가 이제 많이 끌어올렸죠 이 PBR을 그리고 이시가 쪽에 가장 큰 놈은 이제 삼성전기 얘가 어 11조 기업입니다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한 상태고 터는 12배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지만 무겁죠 역시 이제 무겁다 보니까 지수가 뭐 반등할 때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좀 꺾일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상승률로는 좀 뒤쳐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마나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감이 좀 없었던 상태고. 어, 그리고 아래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RF 세미가, 어, 지금 이제 전 고점 부분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2000원대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평평선을 어, 살짝 이제 돌파한 상태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차 밴더고, AI 필수 부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음성 신호, 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체폭 관련해서, 어, 상당히 이제 그 호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그 호, 수혜를 가장 이제 입을 수 있는 어, 업종으로 이 RF 세미가 오늘 그 선택을 받아서 오늘 급등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측 세라미 콘덴서를 어, 기능을 내장한 제품이 이제 요, 요, 아까 설명드렸던 요 부품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아모텍. 얘는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에 MLC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1만 개가 소요된다, 소요되고, 또 보시면 얘는 이제 3%만 더 상승해지면 이전 고점과 고점 때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가를 쓸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제 조정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암호태이 다음은 대주전자 재료. 얘도 이제 한 3%만 더 상승해지면 이 고점 부분에 10만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지만, 10만 원대에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음은 윈텍. 얘는 이제 계속 신고가를 쓰고 갔었죠. 지금 요 2,000원대 대량 거래를 한번 터뜨렸던 이 가격대에서 한두달 정도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었습니다. 요두달 간을 그 뒤로 이제 한번 급등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얘는 이제 검, MLCC 검사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코스모신소재. 얘는 이제 어 거의 뭐 돌파 직전에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돌파를 해서 갈지 꺾일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MLCC 필름 관련된 코스모, 네온 테크 얘는 뭐 거의 이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MLCC 관련 주 중에 삼성전기 얘는 매출의 44.25%를 차지하는 이 삼성전기의 효자 상품이 바로 MLCC입니다. 사마 콘덴서. 적층형 콘덴서, MLCC 생산 기업이 사막 콘덴서입니다. 201선을 얘도 이제 살짝 이제 뚫은 모습입니다. 아바텍. 얘는 20년도 하반기부터 양산을 했던, MLCC를 양산하고 있는 아바텍이.